여기는 쇼핑의 마음속입니다. 오늘 배울 춤은 I Need You. 네, 혼자 자 오늘 배울 춤은 방탄소년단의 I Need You입니다. 이 춤의 포인트는 그냥 겁나 세면 돼요. 팔을 뻗어도 쫙, 발을 뻗어도 쫙할수 있으면 다 너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춤입니다. 자 사람들 처음에 사실 해보는 거죠. 자 먼저 일단 뛰면서 어깨나 비로 다리 딱들으시고 손을 위로. 딱, 둘, 셋, 아이, 리, 줄, 걸 하면서 이쪽으로 옵니다. 걸 하면서 오른발로 찍어오세요. 겁나 세면 돼요. 상태에서 왼발을 이뒤로갈 거예요. 왜? 또는 이때 가시면서 왜 한번 뻗으실 건데 시간이 이게 몇 시쯤일까? 이게 한두시3시4시오 40... 분으로 빠 가시면서 깍, 아이, 리, 줄, 걸. 네, 이렇게 시죠허리띠쯤을 잡고, 한 번씩 들어갈 건데, 왼발부터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가슴을 빵! 빵! 쳐주시는 거죠? 셋, 넷.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내로 내 얼굴, 얼굴 한번싹 실어줄 거예요. 혼자, 서, 만, 이, 널, 해, 해. 반시계 방향으로 동글 동글 해주면 됩니다. 다음은 똑같은데 방향만 반대예요. I, E, U, L, 거의 쳐하는 거야. 내손 잡아들. L, W, 이번 오른발부터 시작해볼게요.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3분이야. 끝났어요. 이게 다 남았어. 다 끝났어. 다음 포인트하는 동 웨이브하는 동작을 할 건데 왼발부터 시작입니다. 하나, 둘, 크게 코를 돌리면서. 둘, 그리고 웨이브를 두번주시고 다시 상대로 하나 둘 하면서 앉아주세요 똑같아요 웨이브를 일어나시고 I need you 걸 최대한 멋있게 해주신 다음에 I need you 걸빰빰 하나 둘 머리 가슴 다리 이렇게 해주시면 노래가 끝이 납니다. 처음부터 한번 쳐볼까요? 미안해 해줘 사랑해 해줘 용서해 줘 베 p